Okay, I'm gonna show you how to dye black pink hair. Black pink, black pink b o d o e h hey, did y u n e h your? Monture, concealer. Huh? y o m s e 하고 있어요. I'm dyeing my hair right now. 어때요 여러분? The dance you did, you weren't blacking. You were breaking. The dance you did, you weren't blacking. You were burning black. a burning pink. I'm happy. h a p p Wait, let me show you a black Jenny hair. Wait. Wow. Ha h e w m a n see, Kai, t a k a s l o It turns into like a gray blue. I use body 컬러. Maybe I should try whole hair. 어때요? 오 대박! 오 느낌 있어요. YG Entertainment. 다다다다 <놀람> 다. 이거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대박이네. That's cool. 진짜 대박. 나 예뻐. Pretty. 여러분 예뻐요. 나하이 라이크 더 스카이, 나나나 두세, how how you like that? 오오오오오오 oh, oh, oh, oh, oh, oh. how you like that? Look at me, you love, look at me, 와, 예뻐. 와, 이거 진짜 예뻐. 이거는 진심 이거 현 Uh, in real life, you look at it like this, it's actually really nice. Oh, wow, that's pretty. You can actually dye your hair with a foundation. But black, you put me on the If you wear what? If you wear black, it's not okay. b u you e o t idols. I don't like an idol. Wait, let me find an IU picture. j o k a m o n i it's o u r 이죠 아유 아유 머리도 비스 때, 조금만 비스 때. <웃음> 이거 이쁘자 아마 파포 파포 여기에서 어 오케이 렛츠 트라이즈 조깐만 해요. A few moments later. n no, 아유 <웃음> 잠깐만 아유 됐어요오 예뻐 예뻐 예뻐 진짜로 예뻐. 오늘은 오늘은 연색튜토리얼 있어요 쉴게요 여러분 아! 땀이 나왔어 아유? 아유 노래 오케이 조금만요 아유 댄스 안해 어, 이거 이거 오 oh 마이갓 땀이 많이 나왔어 땀이나와 진짜요 와! I'm sweating <웃음> 너무 더워 진짜 뜸이나 나왔어. 저 생각에는 다시 머리 자기 전에 다시 머리 씻소 해야 해. 수색이 어? <웃음> 있어요. 똑같아 진짜로.